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도록 잘 맞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죠. 그런 여자의 직감, 여자의 촉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들이 어떤 촉과 직감을 발휘하면요 남자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촉과 직감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어떤 힘을 가진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촉과 직감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분명 무당은 아니시거든요 신기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촉과 직감이 들면 항상 그 촉과 직감은 빗나간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지금 나왔거든요 빗나가지 않았다는 말은요 마치 뭔가 운명처럼 정해진 듯한 느낌을 담고 있잖아요 또 내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적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도 있죠 근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인 것은 요 어떤 일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분명히 여자의 직감과 촉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남성분들이 쓰레기 짓을 하고 있어서 여자의 이런 촉과 직감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라걸 인정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남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성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바람을 피고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남자에 대한 촉이 발동된 건 100% 맞는 정확한 직감이고 분명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저 역시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야 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남자가 나한테 서운하게 행동을 했어요. 연애 초반과는 다르게 나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사랑의 표현도 자꾸 적어지고 있단 말이죠. 마치 마음이 식어서 곧 떠나려고 하는 사람처럼 혹은 자기 입으로 헤어지자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자꾸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전화도 잘안 하고요. 데이트도 잘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연락도 잘하고 잘 놀기도 해요. 주변에 보니까 여사친도 있고요, 여자 지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촉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촉의 절반은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촉의 또 절반은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나머지 절반은요 원래는 틀린 촉인데 내가 맞는 촉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나쁜 짓을 진행하고 있는 놈은 쓰레기니까 내 촉이 맞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남자하고 나하고 자꾸 마음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시했고요. 또 남자는 자기 나름 마음속에 어떤 서운한 응어리가 있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서운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거나 그냥 좀 놔두면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남자 가 이렇게 말한 부분도 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 입장에서는 요 이런 말들이 부정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면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규정을 짓고 싶어하는 여자의 마음이 남자에게 성을 내거나 울어버리는 표현 등으로 남자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좀 심한 경우에는 요 내가 의심되는 촉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이냐고 추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요 여자가 실제로 원하는 대답은요 그래 그 여자 때문이다 는 아니거든요 나하고 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난 여전히 네가 너무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내가 공격적으로 말한 그 말을 듣는 남자는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있고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이 마음을 꾹꾹 눌러서 잘 참고 있었는데 여자가 공격적으로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뿜어버리거든요 나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을 거고요 자기가 여자를 잘못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자인 내가 던진 자극적인 말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여사친 문제로 인해서 남자친구하고 여러 번의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쌓였던 남자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질세라, 나를 도발하기 위해서 그래, 걔 때문이다. 됐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인 나는요. 아, 걔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남자가 그냥 화가 나서 나에게 질세라 던진 말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직감이 딱 맞았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여자인 나도 그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고요. 남자인 그도 요 나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이제 둘의 골이 정말 깊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이제 진짜 헤어졌네요. 그렇게 이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남자와 남자의 여사친 혹은 지인이 사귀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젠 내 촉이 무섭도록 맞죠 확실히 쓰레기 행동을 하는 50%를 맞출 수도 있고요 쓰레기 아닌 척하고 있는 놈의 행동까지도 난 맞췄단 말이에요 어찌 됐건 나는 이제 어떤 촉이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사실은 여사친과 혹은 지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남자친구를 자꾸 힘들게 해서 그 고민이 많아진 남자가 여사친에게 지인에게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가까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와 이별을 하고 나서 나를 잘 아는 내 여사친 지인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 남자의 마음을 잘 받아주니까 기댈 곳이 필요했던 내 남자가 그 사람들과 연결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결국 그것도 쓰레기집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 여자들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쩌면 여자분들의 생각으로 남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발견했을 때그 사람을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어요 또 외롭고 힘들 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저 마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자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요 어떤 순간부터 그냥 그가 나를 좋아했거든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요 나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사실은 위로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위로 받기 위해서 혹은 나의 마음을 좀더잘 알고 다독여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조언을 얻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 남자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을 거예요 혹은 나를 욕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말이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남자는요. 그 상대에게 고마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 남자를 위로해 줬을 거고요. 그 남자의 마음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그 남자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부추겨 줬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서 마음이 쉽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쉽게 마음이 옮겨갔다는 거는요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아무에게나 마음이 옮겨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분명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수 있었다는 라 거죠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나는 내 남자와 여사친이 사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전부터 두 사람이 이미 뭔가 있었던 관계이거나 남자친구가 나에게 쓰레기 짓을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가능성은 역시 반반인데요 나는 내 촉을 믿으니까 그렇다고 확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남자의 신경을 빼고 여자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요 100% 여자의 촉은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해버리면 이세상에 100%의 남자는 다 쓰레기예요 그럼 또 나는 이제부터 그 누구와도 연애를 안 하는 게 맞겠죠 내 남자에 대한 어떤 불길한 촉은요 틀리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마음이실 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불길한 촉그 불길한 직감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은 혹시 그게 꼭 맞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남자친구와의 위기의 순간을 막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연인들 각자가 더 현명하게 서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그 시간에 내 마음속 불길한 생각이 촉으로 확장돼서 더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 맞는다는 풍문은요 그저 풍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내 남자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요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를 푸대접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용납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노력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그와 헤어지고 나서 전혀 아플 것 같지 않다면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줄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될 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내가 아파서 못 견딜 분들이라면 말이죠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쓰레기 같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생긴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쓰레기들의 쓰레기 행동으로 인해서 내 소중한 인생이 피해를 볼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손해를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가 나에게 준 저주를 스스로 풀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쓰레기들의 행동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이제는 좋은 생각으로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